지금은 아침 7시 반이에요. 저희가 아침도 아니고 한 새벽? 1시반 이렇게 출발을 해서 먼 길을 도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가 되게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짜잔! Say hi, Kevin. What is he doing? Oh. <laughs> Say hi. What's up, everybody? t h i s i s h m e h e r a m e m e here. e r e c came back. She m e b s e a b a c m back. o h i m e b e a k e a m e c k a m e back. m c k e m e back. s e k h e a m e h a m a h e h e a e in t h e r o a d k s m k h e c a m h e c a a She c a m o o k e m e a c k s h c a b a m e h e a c s h m h a s h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만족합니다 이게 킹덤 때부터 팬, 팬분들께서 점점 짧아진다고 머리가 쏙쏙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소년때 제머리같아요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잖아요 그래? 예쁘다 <웃음> 되게 신기해요 색깔이 내가 염색해준 거 어디 갔어? 아아 <웃음> 맞다 이거 얘기하자 그때 셀프 염색했던 게 제가 왜 했냐면 이미 염색을 이렇게 할걸 알고 있어서 그냥 어차피 또 탈색을 할 거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거고 근데 머리 건강에 <웃음> 되게 안 좋대요 그 염색이 아그죠 다행히 조금 해가지고 별 지장은 없었고 또 바로 빠졌어요 또 이제 씻고 나니까 팬들이 많이 걱정해주셨어요 맞아요 도입분들이 많이 막 영지야 살아있지 혼나, 혼났니? 이러는데 안 혼났습니다 음. 오늘 자기 차랑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행히 네. 그렇게 덥진 않아요 아직 네. 덥진 아, 않은데 It's o 7.30 솔직히 지금 잘 시간이야 지금 더 보이즈의 밤낮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7시? 6시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저 솔직히 오늘 하루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또 내일도 있잖아요 그쵸 죠이팅어어귀 <웃음> 안녕 잘생겼네요 그 눈빛은 뭐죠? 햇살이 눈보셔서 눈 헛되기가 힘드네요 형의 빛이 되어지사 제가 눈을 정말로 찡그렸던 이유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눈보셨기 때문에 아. 짠! 여기는 어, 실내 수영장 입니다 세트는 아니지만 아무튼 실내 수영장 하는 곳이고 밖에는 아까 보셨던 실외 촬영장인데 저는 아마 밖에서 촬영하게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굉장히 예뻐요 여기서 촬영한 멤버들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여기는 진짜 파인애플 있는데 어 무거워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무겁고 너무너무 덥고 습하고 지금 어우 빨리 나가야겠어요 여기 너무 더워요 살것 같다 밖에 너무 너무너무 시원해. 안에 너무너무 습하고 너무너무 좋워 내리게 보이로그 보이로그? 보이로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죠? 진짜 기분이 쩍 좋지 않아요. 어? 왜 저기 강아지 있지? 저기,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 멀리 있었어. 여기 가운데 딱 서보세요. 여기 밑에 보세요. <웃음> 저, 저 닮았는데요? 잠시 이렇게 살짝. <웃음> 아 근데 너 닮기도 했다 살짝. 아니아니봐 봐요, 더비, 서영 이거 봐봐. 이걸 보고. <웃음> 전용 해변을 갈래, 장곡 해수욕장에 갈래. 전용 해변은 갔다 왔고요. 장곡 해수욕장 안안 가봤어요. 장곡 해수욕장 가보죠. 야. <웃음> 슬픈 음악 깔아 주세요. 큐멘터리처럼 슬픔 옷 깔아주세요 에리기의삶짱 예뻐 야손에열로 와봐 손혜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손님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계란후라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웃음> 요리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격! 돈 내셔야죠 돈! 돈, 돈 내세요 돈! 너무 더워. 진짜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워! Too hot! 근데 진짜 예뻐. 뭔가 볼거리들이 되게 많아. 야! 이게, 진짜 응? 이게 뭐야? 광희주 살시덜렁덜는거지어 속속의 여정, 선호라고 해. 언제부터 여정이야 아까 내가 보여준 대로. 아니! 오잘 나와 하나, 둘잘 아, 찍네 보내줘응 고마워 안녕 난 숲속의 요정 그만해! 안녕 내가 요정이야 난 숲속의 요정 서너라고해 타이밍 이렇게 해놓고 뭐? 이꽃안나붕이다나오있이금 중간에? 저녁 식를하고 있습니다. 맛있는요 맛있어요? <S> 맛있어요? 맛있어 현지 형이 까준 새우 먹고 싶습니다. 아. 근데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지 않아? 안 까, 안 까. 아, 에 아, 이들어왔어 아, 이거 깐거 아니야? 아, 단백질. 아, 형 다, 다, 아, 다 같이 먹어야 아, 너 그래. 몸이 커져. 너때에내 탓이잖아. 예. 네. 들고 <웃음> <둘이 맛있어>. 튀겼어요. 우 응. 새우 맛있나? 예. 음. 맛있어. 이렇게 차는 <웃음> 순간에. 등쯤이 저녁을 양쪽만 먹고 있습니다. 먹는 이 맛이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은 작게 촬영 이틀째 날이고, 지금 시간은 지금 아침 8시예요한 3시간 반, 4시간 자고 이제 또 나왔는데, 매우 매우 피곤하지만 그래도 촬영하는 곳이 약간 놀이동산, 놀이공원, 느낌이라 신나는 마음으로 잘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밖에서 야외에서 촬영할 때 엄청 많이 탔어요 그래서 지금 빨갛고 약간 팔이 따갑고 한데 깜빡하고 라프티셀 선크림을안 발랐더라고요 근데 라프티셀 선크린 그 바른 향들은다안 탔거든요 저만 이게 깜빡하고 안 발라가지고 탔는데 여러분 저처럼 되기 전에 어서 라프티스 선크림을 바르고 어, 타는 거를 예방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개인 보이로에요 인사하세요 탄현이 형이 지금 목에 그 편도염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맞죠 말 너무 잘해요 <웃음> 지금 작게 촬영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멤버들이 매니저님과 이제 함께 게임을 하고 있죠. 어, 저는 이걸 해볼게요. 바로 한 번에! 하나, 둘, 셋! 아, 미끄럼틀 사러 가야겠다. 함께 가시죠. 인사하세요. 어? 아니, 이거 내 게임 브이로그야. 약간 DDD같다 DDD 때 추영 이거 죠 빨리 들어가는 장면 와 재밌다 하이. 어려웠을 땐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아무튼 전 단체 촬영하고 올게요 드디어 저희 여섯 번째 미니앨범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일단 이틀간 자켓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 비교적으로 좀 일찍 끝난 편이라 오늘 숙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푹 자고 또 내일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푹쉴 겁니다. 아무튼 자켓 촬영 이렇게 재밌게 예쁘게 사진도 잘 나오고 너무 기대가 됐는데 그러면 또미비 촬영 날때 찾아오겠습니다 더비!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아, 오늘은 미비 촬영 날입니다. 제가 1차로 왔기 때문에 멤버들이 다 있진 않지만 세트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짜라란. 세트 굉장히 예쁘고 컨셉도 엄청 예쁘고. <웃음> 와우 이렇게 먹, 먹을 것도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습니다 캬. 일단 메이크업 끝나고 먹도록 해야지 아무튼 저는 메이크업을 바, 받으러 가볼게요 리비채랑 3일 동안 화이팅, 화이팅. 뮤비를 아침부터 열심히 찍고 단체에 들어갑니다. 지금 약간 더보이즈 뭐지, 가운을 입었는데 호캉스 기분이에요, 포캉스. 멤버들끼리 호텔에 약간 놀러온 느낌, 휴가 온 느낌. 감독님이 되게 열정적이세요. 늘 그랬듯이 Generation Z 찍을 때도 그랬고, 비욘킹 찍을 때도 그랬고, yeah. 더스 d 러 뮤직 비디오나 그 프로모션 영상 찍을 때도 그랬고, yes, yeah. crazy 미천사 o o 이러시는데 오늘도 김없이 에너지가 저보다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뮤직비디오는 진짜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찍는 것 같아요 안무도 좀 신나고 뮤비의 컨셉 자체도 저기끼 놀고 웃긴 그런 모먼트가 많아가지고 찍으면서 굉장히 그냥 재밌어요 그냥 뮤비 찍는 기분이 아닌 것 같아 스타일링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옷도 되게 마음에 들고 해서 빨리 뮤비가 나오고 우리 저비가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38분, 이제 이틀째예요.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개인 촬영을 하고 있고요, 멤버들이. 개인 촬영이 다 끝난 후에 또 단체, 또 노는 그게 남았다 해서 그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 라면을 먹었 먹기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맛있어 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제가 아, 배가 고프긴 고팠나 봐요, 진짜 너무 맛있어 뮤비 이틀 째 내일 봐요. 짠! 오늘은 뮤직비디오 촬영 이틀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틀째 촬영은 세트가 범퍼카 세트예요. 저는 이거 탑니다. 저도요. 저희둘이 여기서 그촬영했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제 촬영 때 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스릴라이드 뮤직비디오 마지막 촬영날 오늘은 드디어 농구장 농구장 세트고 단체 뭐 안무 씬들 위주여가지고 오늘은 춤을 굉장히 많이 추고 있습니다 더 칼군무가 될수 있도록 뮤비 촬영장 현장에서도 계속 맞추고 있고 근데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머리를 또 몬스터 때처럼 묶어가지고 킹덤 몬스터 무대가 생각이 나네요 짜잔 인사하세요 여러분 제 보이로그에요 발인사 발인사 1인칭 에릭시점의 농구 한 손! 왼손은! 거들뿐! 아쉬운 샷 마지막 날까지 화이팅해서 촬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쁜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잠바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아무튼 有什么拜拜 붕기기붕붕붕 e. <avons textext��> 이게. 달라라라라달지 그래서 뒤로 면제되고. 약간 치치치 이런 밀고 밀어 밀고. 나나 오늘은 드디어 컴백날입니다. 디데이. 이제 8월 9일이어서 컴백 디데이고 미이 쇼케이스 하는 곳에 와 있어서 그래서 자고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이제 드디어 컴백을 합니다. 또 저번에도 주윤이 형이랑 방사는데 이번에도 주윤이 형이랑 방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거고 또내 중요한 컴백 쇼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만 차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굿나잇 하나 둘셋 패스 보인트 웨이터 니다 감사합니다 소개스 끝소스끝 감사합니다 소이스끝 저희 소이스 끝났습니다 예! 백했다 예! 아, 정말 많이 좋아해주셔서 이 영재 브이로그인가요? Yes. 오 잘생겼어 지금 아. 에릭 브이로그 지분 누가 제일 많아요? 어 주현이, 주현이 형 1등이고 나몇 어. 그 등? 형한 2등일 거예요 내가? 네 슬라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Let's go 자 여기서 에릭의 브이로그 네. 안 끝. 안 끝! 끝! 안 끝!